안녕하세요 여러분 다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무료 컨설팅을 요청하신 분 중에서 조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조 대표님께서는 현재 중국 구매대행으로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서 찾아왔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셀러 3개월 차인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주로 중국 구매대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직 초보라서 모르는 게 많아서 많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네 제가 어, 저희 조 대표님을 모시,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 해외구매대행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품을 등록을 하시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상품을 고르시는데 어느 정도 좀 감각적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상품도 꾸준히 올려주시고 계시는 이 성실함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도와드려도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조금만 손대주면 빠르게 매출을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좀 보여가지고 일부러 조 대표님을 제가 어 초대를 하게 된 거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비포 부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조 대표님이 어떻게 바뀌시는지 성장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도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같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 대표님께서 가장 가지고 계시는 큰 문제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첫 번째는 아마 저를 말고도 다른 초보셀러 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떤 제품을 소싱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마진을 얼마나 남겨서 팔아야 되는지가 아직까지도 고민이고요. 음. 어, 두 번째는 그 다른 분들은 항상 뭐 다른 유튜버들이나 뭐 전문적으로 이런 제품들이나 뭐 구매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실 때는 뭐 광고도 해야 된다. 음. 어떻게 건드려봐야 된다라고 가시적으로 듣긴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회가 되면 은 한번 다시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금하신 게 어떤 제품을 팔아야 될까 이거랑 어떻게 잘 팔아야 될까 네. 네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꼭 구매대행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어, 제가 사실은요. 네. 어, 국내 위탁 네. 한두달 한 정도는 같이 고민을 해봤었는데 국내 이탁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지만 주문이 들어왔을 때 품절이 난 경우도 생각보다 꽤 많았었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중국 구매대행보다는 그 객단가라고 하네요 제품의 단가도 좀 많이 낮은 편이라 제가 만족할 만한 마진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뭐 티끌 뭐 티끌 아니냐 네, 네, 이런 생각이요 네. 그런 생각을 해봤다가요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은 국내 위탁을 다시 가봐도 뭐 나쁘지는 않을 수 있겠다. 예전보다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보다는 그래도 지금 많이 옆에서 도와주,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지금 잠깐은 국내 위탁을 접어두고 중국 구매 대행적으로 지금은 집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업으로 지금 하고 계신다고 들었고 네 어, 맞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퍼센티 프로그램을 쓰셔가지고 네, 반자동으로 현재 올리고 계시는 분 중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 상품을 이렇게 셀렉할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음. 사실 정확한 정보를 제가 어디서 제대로 된 수업이나 컨설팅을 받은 적은 없어서요 음, 음. 특히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구매된 카페를 통해서 정보를 조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음. 크고 무겁고 비싼 게맞진 음. 폭도 좋고 그리고 팔릴, 어, 팔리기에도 릴팔 나쁘지 않다라는 정보를 제가 어디서 막 들었어요 음.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가구 같은 거나 아니면 음. 다른 뭐 산업용 제품들을 소싱을 해보려고 하고 네, 그래서 그런지 상품들 보다 보니까 좀 가구들도 많고 어, 드릴이라든지 약간 네, 네, 상품들에서 조금 이렇게 논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가구의 드릴이라 약간 이런 조합이 어. 다소 생소하군 약간 이런 생각은 좀 하긴 했는데 이런 전동 공구 제품들은 인증이 이슈가 살짝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하고 올리신 건가요? 어, 사실 저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셀러이기 때문에 음. 음. 이런 저런 정보를 듣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전동공구 같은 경우 배터리 제품은 뭐 취급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것 같고 배터리도 용량이 얼마만큼이 초과가 되면 안 되고 네 그런 정보가 제가 얻은 정보는 되게 한정적이기 음. 때문에 어, 이런 말씀 드리기보하지만 뭐 일단은 한번 올려보고, 올려보고 음. 나중에 어, 문제가 되더라도 그거를 해결하는 것조차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아닐까 싶어서요 음. 일단은 한번 올려봤습니다 요즘에 KC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아닌지 구매대행 가능한지 안한지 판별해주는 프로그램도 나와있는데 그런거는 한번 써보셨나요? 아 어, 키프리스... 키프리스는 상표 관련이고 아, 네. 그... 록 로... 락시? 카... 네네네네 그 LOCK? 아예 맞습니다 네. 그것도 네. 한번 접근을 해봤었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제가 깨울러가지고 음... 매번 네, 이렇게 그렇죠. 확인하지는 않더라고요. 어...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면 꼭 지금부터라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을 하게 되면 좋은 공부는 되지만 멘탈 털리고 돈 털리고 네. 굉장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올리실 때 조금 조심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 전동공구 쪽은 나쁘지 않지만 아시겠지만 전동공구는 유명 브랜드의 상품을 주로 많이들 찾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전동공구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약간 핸디형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많이 선호하는 이런 라인이기 보다는 전동공구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무겁고 비싼 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업자가 쓸수 있는 애들로 해주셔야지 조금 더 단가도 좀더 세기도 하고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판매할 때에도 어느 정도 좀 괜찮은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올려져 있는 그런 제품들을 차라리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시는 게 전동 공구 쪽에서는 유명 브랜드들이 많으니까 오히려 나으실 것 같다는 라 생각이 한편으로는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 어, 또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온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온다 그러면은 다들 컨버터까지 같이 사가지고 하고 싶어 하시는,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어, 네. 네, 전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판매를 하시면 단가를 더 올릴 수 있죠 그러면 은뭐 미국에서 만약에 고객한테 가는데 변압기는 어떻게 줘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배대지에서 같이 넣어주거나 아니면 저희가 국내 배송으로 따로 보내주거나 택배가 어. 두번 가는 거죠 네 그렇게 해도 충분히 상관은 없으니까 좀더 어 이쪽 라인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중국 제품보다는 조금 더 미국 제품을 고객들이 선호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쪽으로 봐주시는 게더 좋고 아마존으로 판매를 하시면 아마존 프라임이었을 때는 또 무료배송으로 국내까지 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에서 물건을 <웃음> 구매대행으로 판매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실 때 고객의 수치처 자체를 고객님 걸로 쓸수 있거든요. 음. 음, 그러니까, 저한테 왔다가 가는 것도 아니고, 고객님한테 바로 가는 거고, 배대지도 없는 거죠. 아, 네. 네. 그때, 어, 아마존에서 왔습니다라는 게좀그 명세서가 같이 가요. 그걸 안 넣어서 보내려면 선물 메시지 보내기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어느 어느 스토어가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글로 적어놓고 전송을 해주면 은그 영수증이 빠지고 선물 메시지로 가기 오. 때문에 오히려 네 고객님 입장에서는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시니까 뭐 택배 박스에 뭐 아마존 뭐 이렇게 적히는 거는 전혀 상관 안 하셔도 상관없고 네. 그냥 그 명세서만 안 가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씩 팔면은 생각보다 마진이 고마진으로 괜찮으실 수 있으시니까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관련해 가지고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공구 외에도 뭐 좋은 것들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 쪽 구매대행 시장으로 보면은 또 캠핑용품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또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그 캠핑용품들은 대부분 뭐 스위스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어디죠? 일본에 있는 제품들을 좀 많이들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도 구매대행으로 해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퍼센티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아마존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미국 뭐 일본 사이트 다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유명 브랜드 제품들을 내가 구매대행, 명품 구매대행처럼 뭐 샤넬, 구찌 뭐 이런 것들처럼 이런 쪽으로 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크고 무겁고 비싼 거 파실 거면 그리고 만약에 중국 구매대행 쪽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제품 자체가 어 지금 크고 무겁고 비싼 거를 제가 팔아본 결과 CS가 너무 많아요. 아... 네, 가다가 나사가 하나 안 왔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 별 경우의 수가 다 생기고, 사실 제가 구매대행을 지금은 좀 접은 이유가, 지금 영양제만 구매대행 하거든요. 근데 접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어, 상품이 파손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가 경찰서 뭐 아니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 뭐 이런데 갔다 오는 것들이 다 구매 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구매 대행이 저의 멘탈을 너무 많이 털어 줄 때가 많아가지고 아, 정말 이게 하기가 너무 힘들다. 뭐 하나 팔았을 때 5만 원 남기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곳을 뛰어다녀야 되나? 이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고 저는 사실 초기 자본금이 좀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은그 주문을 다 처리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자본력은 됐어요 구매대행도 내가 먼저 사서 고객한테 보내주고 고객이 받으면 은 제가 돈을 돌려받기 때문에 배송하는 기간과 고객이 구매 확정하는 기간 이 기간이 길게 걸리면 거의 한 달이고 쿠팡 같은 경우는 몇 개월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맥경화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많이 팔고 싶어도 많이 팔 수가 없는 상황에 도래하게 되는 게 비싼 물건을 팔면 자본금도 그만큼 많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 때문에 카드를 돌려먹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하다라는 거를 조금은 인지를 하시면서 구매대행에서 내가 판매하는 포지셔닝을 조금만 더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판매를 할때 어떤 상품을 팔아야 하나 라고 했을 때 크고 무거운 거는 제 생각에는 나쁘다는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혹시 판매가 된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거울 중국의 전신거울 음. 구매대행으로 한세번 정도 팔아봤고요 음, 음. 또 하나 같은 경우는 열 전사 프레스라고 음, 음. 무거운 제품인데 그 제품이 한 140만원 돈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음, 음. 제가 처음 해보았으니까 생각보다 음. 배송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지 몰랐던 거예요 무겁죠 여기는. 이게 저는 그 프레스라고 해봤자 한 20-30kg 기권이 했는데 음. 이게 100kg가 뭐, 기록,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배송비로만 해도 몇십만 원이 나와서 제가 생각했던 마진을 전혀 보지 못한. 음. 얼마 보셨어요 마진? 아, 한 5만 원 이내로 봤던 것 같아요. 알고 저런. 네. <웃음> 그래서 너무 좋은 경, 그래도 너무 좋은 경험이었어가지고요. 음. 그래도 마이너스 안본게 어딘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음. 다음 번에 좀 잘해야지 하면서 결국에는 가격을 좀더 올려놨습니다. 음, 그러고는 팔렸나요? 아 이런데 네. 그죠 뭐 그런 게 우리네는 다좀 있기는 합니다. 이런 제품들은 사실은 정말 살 사람만 찾는 키워드이고 아,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봤을 때뭐 합리적이다 이 가격이면은 뭐 괜찮지라고 생각하면 사는데 정말 가끔 사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네. 어 어쩌다가 한번 팔리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구매 대행은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팔릴 때 하나씩 빵빵빵 터지는 애들이 있어주면 지금 이제 마진을 좀더 보시게 된다면 어, 너무 좋죠. 근데 이런 제품들을 갖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놓으면 지금 5만원 마진을 보셨지만 사입비랑 들어가는 비용은 되게 컸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본금이 돌아오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이다 보니까 조금은 좀 어찌 보면 잘 나가는 물건들도 좀 포진을 시켜 놓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고 거울은 배송 이슈만 잘 넘어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배송할 때 깨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거울을 정말 많이 팔았는데 이거 때문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갔다 왔거든요 아, 거울 때문에 갔었던 거구나 네. 거울이 어, 도착하고 한달 후에 고객이 연락 와서 깨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깼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가 깨서 보낸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물건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데 내가 깨져서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줘봐라 라고 했더니 봐도 어, 밟은 것 같더라고요. 거울이니까 오. 또 얇고 그 위에 이렇게 밟았거나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고객이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좀 우기셔서 그거를 소비자 보호원부터 시작해서 공정거래위원회 뭐자율분쟁조정위원회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어, 이때는 그래서 상세페이지에 이 내용이 꼭 있으셔야 돼요. 고객님께서 수령하신 이후 7일 이내에 상품의 하자 또는 어 문제가 있다면 배송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 도움이 필요하다면 7일 이내에 연락을 주셔야 도움을 드릴 수가 있으니 고객님도 꼭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필수이다 라는 거에 대한 고지를 해주시고 7일 이후가 되셔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법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어, 그 내용을 고지할 때는 그러면 상대 페이지에다가 페이지 상단에다가 넣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걸 자주 자율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지고 저희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변호사님 한분 어, 소비자 대표 한명 그리고 판매자 대표 한명 이렇게 세 명이서 어, 나오시고 그리고 음, 자유분쟁 조정위원회니까, 거기에 소비자 보호원 직원들이 나오시거든요. YWC 그,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한 10명에서 저한 명만 어, 취조를 해요. 와.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압박 면접도 아닌데, 내가, 네, 네, 네, 그렇게 막 범법자도 아닌데, 되게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음. 되게 억울하거든요. 그 장에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 그때 변호사님이 저한테 제일 많이 했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그 내용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실일 이내에 고객님이 확인하셔가지고 우리한테 그 불편을 말해주셔야 된다. 그 이후면은 우리는 반품 보장을 해줄 수가 없다. 라는 얘기를 네가 정확하게 올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너한테도 과실이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이라도 넣어주렴이라고 하길래 저는 근데 우리 구매대행으로 이렇게 뜨면 다 그게 써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자, 당연히 거기 써있는 건데 우리가. 고지를 따로 해야 되냐 이 생각이 되게 컸는데 네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이라도 내 방어책은 꼭 세워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가구라든지 물건을 판매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덜었다고 할 때는 고객님한테 그냥 몇천원 뭐 이렇게 드리면서 주변에 있는 공고상 가셔가지고 구매하셔가지고 쓰시면 제가 이렇게 보상을 해 드릴 테니까 좋지 어, 네. 않겠냐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조금은 고객을 순화하고 CS를 잘하는 게 구매대행에서는 사실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 켜주신 이유는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음. 일주일 일이 지나고 나서 음. 어, 반품이나 이런 게안 된다라는 내용이 역시제 상세페이지에 있었나 음, 어, 확인해봤는데 역시나 없었습니다. 네, 역시나 네. 없죠. 네. 언, 얼마나 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있는데 네. 고객님한테 반품 교환이 어, 된다, 이때는 안 되고 이때는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보통은 상세페이지에 잘안 넣으시거든요. 그냥 택배비 얼마고 어, 단순 변심으로는 해줄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는 경우들은 덜하있는데 단순 변심으로도 해줘야 되는 게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 내용을 쓰시면은 오히려 신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쓰시면 안 되는데 뭐 원바이 원뭐 바잉 제품이니 뭐 이런 얘기로 쓰셔가지고 방어를 조금 하시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불법적인 내용이거든요. 음 고객이 원하면 일주일 이내는 무조건 반품 교환을 해주는 게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리스크도 안고 가는 게 구매대행이라는. 정도 네.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품은 제 생각에는 지금 계속 올리고 계시는 게좀 이쁜 제품들 위주로 해서 키워드 네, 맞춰가지고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올리고 계시는 중이신 것 같은데 어, 이 가격대의 제품들은 지금 올려놓으셨던 제품들을 보면 이쁘기는 되게 이쁜데 음, 오늘의 집에도 충분히 이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일 것 같아서 이건 역시도 약간 얻어 걸리는 고객들이 들어와라는 라 느낌이 맞습니다 네,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런 얻어 걸려라 라고 하는 제품인 경우에 내가 마케팅을 해서 좀 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제품이 진짜 브랜드가 좀 있고 해외에서 좀 유명하고 고객들의 평도 좋고 그렇다라는 음. 걸좀 상품페이지에 넣어주면서 가격은 더 올리고 음. 음. 네 가격은 더 올려주고 그리고 광고를 돌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래야지 얘는 팔려요. 그러니까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광고도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부분들은 더 많이 잘 팔리게 하려면 이 페이지 하나에 열과성을 다 쏟은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열과성을 다 쏟은 내용을 가격으로 책정을 해주고 그리고 광고비가 그곳에서 빠져나가도 내가 안전 마진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올려놓은 제품 중에서 이런 어, 울타리 펜 펜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은 입질이 올 만한 제품일 것 같아요. 제 그냥 생각에는 왜냐하면 음, 요즘에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어 세컨 하우스들을 워낙 많이 또 사시는 부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기도 하고 그리고 음, 키워드로 놓고 봤을 때는 검색량이 아주 많진 않지만 어 지금 여기 경쟁 강도가 4만 개의 상품들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아이템 스카우트로 쓰신 키워드에서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음. 여기서 보면은 해외 구매된 상품 비율이 23% 실거래는 비율이 좀 남, 낮네요. 많이 고객들이 구매는 안 하지만 광고 클릭은 많이 하네요. 2.69%라면 광고를 정말 잘 클릭한다는 거예요. 음. 음. 그리고 광고비가 아주 비싼 편이 아니에요. 790원 정도 되고 마진에 비해가지고는 어, 가격에 비해가지고는 광고비는 괜찮은 편이고, 연령대가 좀 높은 곳에서 좀 지금 찾고 있죠. 건물주님들이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건물주님이신 것 같고 그 주님들 중에서 여성분들과 남성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네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만의 가드닝 같은 걸좀 꾸미려고 하는 여성분일 확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C 검색량들도 좀 높은 편이에요. 모바일보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어, PC 검색량이 좀 높다라는 이야기는 음, 회사에서 사용률도 높아요 회사 측에서 그래서 근무 중에 사용률도 높은 제품이라 이건 B2B의 제품들로 어느 정도좀볼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음, 울타리 조립식 울타리 조립식 울타리도 마, 맞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그리고 뭐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하나만 사지 않을 거란 말이죠 네 음, 그러면은 이 제품이랑 또 똑같은 거 찾아서 여기다 걸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이 굉장히 좀잘 하시는 것 같네요. 지금 상이 올리는 거는. 말씀드리 죄송하지만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건다는 게 음, 음. 가격 비교로. 아, 네. 가격 비교로. 네, 맞지. 네. 상품을 등록하시고 나셔 가지고 쇼핑 파트너 센터에 들어가시면 네. 해당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어... 쿠팡의 아이템 위너 거는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되나요? 네,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음... 유튜브 영상에 그 카탈로그 매칭에 거는 방법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음... 좋으실 것 같아요 꼭가보겠습니다 네, 그거 보시고 세부 키워드들은 제 생각에는 음... 키워드를 조금 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구매대행 제품은 상품명이 좀 길어도 좋거든요 어떤 키워드라도 좀 걸리면 좋으니까 근데 태그에는 쓰셨는데 어 상품명에는 조금 안 쓰신 것 같아요. 부식 방지 나무 울타리 펜스 요거는 본인이 키워드를 찾으신 건가요? 아니시면은 그 추천해 주는 키워드를이 요거는 제가 퍼센티라는 프로그램 쓰다 보면은 자동으로 번역이 음, 일부 네네네.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부는 야 아, 이건 써도 좀 괜찮지 않을까 했던 애들은 앞쪽에 좀 남겨놓고 네. 뒤쪽에 뭐 울타리 펜스나 응. 뭐 야외 뭐 파티션 이런 뭐 단어들은 제가 추가를 해서 따로 적었거든요. 하루에 몇 개나 올리세요? 어... 지금 전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하루에 뭐 2, 30개 정도로 봤었고요. 지금 전업으로 전향을 하면서는 그래도 하루에 100개는 이제 올려야 되지 않나. 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소싱 소시... 네. 소싱을 100개를 하면서 그 100개를 다 업로드 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 상품을 올리고 근데 끝나면 매출은 아주 많이 올라가진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실력도 많이 안 올라가요. 한 마디로 나는 해외 구매 대행 판매 중에 퍼센티라는 프로그램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어, 사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돈을 벌수 있는 건 알바하는 게 돈을 더벌수 있는 거죠. 어. 내가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능력은 셀러로서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이나 다름이 없어요. 음. 네, 닭등을 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상품은 항상 등록을 하고 나서 검증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오늘 서른 개 상품을 올렸다라고 하면 이 상품들을 키워드를 조사를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뭐어 보니까 이런 방부목이라든지 뭐 등나무라든지 이게 경계 뭐 그리고 전원주택, 장미, 장미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런 키워드들을 조금 더 해가지고 올리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될것 같아요. 아, 네. 네, 한마디로 상품만 올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올렸는지를 한번 더 검토하고 그 해당하는 상품에서. 그래도 틈새 키워드들이 없는지를 조사를 해보고 그 키워드들을 더 붙여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스마트 스토어 센터에 보면 애널리틱스 나오잖아요 네. 통계. 통계의 통계 고객들은 어떤 키워드로 나한테 들어오는지를 볼수 있으니까 근데 들어왔는데 왜안 사고 나갔지? 뭐 이런 것들을 볼수 있으니까 들어왔는데 안 사고 나갔다 그러면은 상품 페이지의 문제일 수 있고 또는 어 가격의 문제일 수 있고 또는 리뷰가 없어서 믿음이 안가서 이유일 수 있어요. 근데 고객이 아무도 안 찾아왔다? 그러면 은 나는 상품명도 잘못 썼고 상품을 고객들이 원하는 곳에 내 상품을 배치하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으신 상품들 중에서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을 만한 상품들이 제 눈에는 좀 보여요. 그런 제품들을 더잘 팔기 위해서 상품 수정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 국내 판매자에 비해가지고 이 야외 펜스가 지금 가격이 어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 네. 네. 국내 판매자한테서 그럼 사지 굳이 해외 판매자 거를 살려고 들지 않을 거거든요, 고객들이. 맞습니다. 네, 뭐 저희가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웃음> 얘도 개, 어, 4개당 택배비가 부과된다는데 30cm, 90cm. 그래서 이 제품은 국내에서 좀잘 팔리는 거고 대표님이랑 똑같이 생긴 거는 해외에서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얘는 국내 판매자 거보다 가격이 싸고 어찌 보면은 어, 국내 거보다는 해외 게더 이렇게 통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어, 판매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중국 페이지인데도 불구하고요 요런 그렇죠? 좀딱 봐도 좀 느낌이 품질이 좋아 보이네요 아, 네. 나무도 아니고, 그리고 나무 팔때좀 위험한 거 아세요? 어떤 부분이? 어, 가구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무 중에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는 나무들이 있어요. 뭐 참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수입이 안 되거든요. 다 폐기 처리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니까 아, 묘목이나 이런 네네네네 그래서 묘목이라고 보다는 나무가 가공이 돼가지고 뭐 집성목이라든지 뭐 이렇게 네. 좀 바뀌어 가지고 오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어, 진짜 그냥 나무를 깎아서 펜스로 만들었다 어. 그래서 이 나무는 목재가 다 되면 그 목재는 못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저 그렇습니까? 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팔다가 그 팔려고 수입하다가 다 전량 폐기가 됐던 상품이 그때 인센스 스틱 홀더가 되게 유명해가지고 아, 네. 약간 감성 넘치는 나무로 해가지고 이 팔려고 들여오다가 참나무는 수입이 안 되는 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전량 폐기. 했었어요. <웃음> 저 인센스 스틱을더도 많이 올려놨었는데 아요거잘안 나가요 네안 팔리더라고요 왜냐면 국내에 예쁜 게 너무 많아요 어, 그래서 이런 건좀잘안 나가고 한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잘 나가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요거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한데 제가 제품을 소싱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조금 드리자면 네. 음, 틱톡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아... 네, 틱톡 같은 거 보시면은 뭐 태국 애들이나 뭐 중국 애들이나 이런 애들이 제품을 리뷰만 하는 채널들이 있어요. 어. 아... 해 주고 뭐 되게 신기한데 한번 사 볼까?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요. 그런 다음 그걸 사용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막 영상 올려요. 그러면 그 중에서 댓글에 한국 사람이 이거 어디서 사지? 라는 게 하나라도 음... 있으면 그건 올리시면 돼요. 어.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그러면 안되긴 하지만 틱톡이 그 틱톡에 있는 그 해외 그 인플루언서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의 그 쓰샷은 조금은 갖다 쓰셔도 음. 그분 초상권은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어 국제 변호사를 써서 나에게 좀 소송 걸 확률이 되게 좀 적다. 적은 경우에는 그분이 이렇게 추천을 했는 상품이니까 뭐 구경하고 싶으시면 틱톡에서 여기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틱톡에서 히트친 그 제품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면 하면 되게 좋죠 저도 그래서 틱톡에서 봤던 제품 중에서 우리 잘때비무로 물멍하면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꽤 있어요 아세요? 어. 네, 비 오는 거를 벽에다가 쏴가지고 그런 감성으로 이렇게 잠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틱톡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컨텐츠 올려가지고 했었거든요 아네 어. 그래가지고 올해 요, 요즘에 그 우리 셀러들이 판매를 할때 그런 것들을 아예 프로젝터를 판매를 할때 그런 사진들을 써가지고 아예 판매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빔프로젝트를 사는 게 거의 약간의 디폴트 값이 되다 보니까 어. 거기에 사용을 할때뭐 이런 식으로 집안을 꾸며봐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니까 음. 그런 것들 위주로도 좀 보셔도 하나의 팁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SNS 좀 보시는 거. 그리고 아주 뭐 되게 쉬운 아이디어로 뭐좀 찾아보자면 유튜브에 제품 비뷰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네 그거 뭐 네. 중간중간 챙겨보고있습니다네 그런 것들 되게 좋고 구매된 영양제 쪽 좋다는 얘기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건기식이요? 네 건기식 네. 구매된 영양제는 건기식은 아니어가지고 그거는 식품으로 봐요 영양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그 식약처에서 인증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그냥 해외 식품이거든요. 칼슘이 음... 뭐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써 있어도 우리나라가 그 브랜드의 제품을 어 승인을 안 했으면은 그건 그냥 해외 식품으로 놓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허가를 받는 것과 해외 판매 이해외 수입 식품 판매업은 달라요. 아, 그래서 따로 따로 받아야 되는데. 어 영양제 쪽도 괜찮아요 이렇게 부피가 크고 무겁고 비싼 거를 하면 CSA 이슈가 되게 많지만 영양제 쪽을 많이 하시는 가장 어, 큰 이유가 뜯으면 반품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뭐뭐 그래. 뭐 영양제 뭐 챙긴다고 뭐 비오틴도 음. 시키고 뭐도 음. 시켜보고 했는데 음. 음. 음. 사람이 매일 꾸준히 잘안 먹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몇달안 먹었는데 반품을 하거나 돌려보낼 수가 없으니까 네네, 네네. 그런 생각은 저도 한번 해보긴 했습니다 반품이라는 건어 고객이, 고객이 이 해당하는 제품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판매자의 과실로 반품을 해주는 게 맞지만 어 고객이 단순 변심이 아닌 제품 포장이라든지 이런 걸다 훼손을 하고 보내면 판매자도 거부를 할수 있어요 아, 네. 왜냐하면 고 판매자가 어이 제품을 받았을 때 재판매가 가능했을 때 반품이 가능한 게 일반적으로 공산품들은 일반적으로 가능하지만 식품이나 전자기기 이런 제품은 포장이 훼손이 되는 순간 화장품도 포장이 훼손되는 순간 이 제품에 대한 어 재화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해당한 제품들은 반품 교환이 힘든 제품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이 반품 교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바리케이트를 칠수 있어가지고 좀또 좋은 점은 있어요 뭐 나쁜 점은 유해 성분이라든지 우리나라에서 팔지 말아야 되는 금지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 걸잘 필터링 해야 되는 건 있지만 그런 부분만 조금은 잘 걸러내가지고 판매를 한다면 정보를 얻기에도 되게 좋거든요 유튜브에 건강 채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하는 영양제들만 다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신다면 어찌 보면 음. 오히려 판매하시는 그럼 영양제 아닐까요? 같은 거는 소싱을 보통... 뭐... 그것도 똑같아요. 아이허브라든지 아니면 음 아, 아마존이라든지 음 요즘에는 또 다른 사이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런 사이트들에서 제품을 소싱을 해가지고 금지성분에 관련해가지고 다 체크한 다음에 기 애들 다 빼버리고 어 거기에서 금지성분에 영향되지 않는 애들 제품들만 다 올리는 거죠. 음. 그렇게 올렸을 때 이거는... 어, 진짜 오프더 레코드의 팁인데. 음, 이거 말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제가 됩니다. 얘기를 네. 하기 되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 판매 플랫폼 중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네. 얘기해 볼게요. 11번가랑 11번가랑 그리고 쿠팡 직구 있죠. 네. 요두 개가 1 1번가는 아마존을 달고 있잖아요. 음, 어, 예. 네. 그리고 쿠팡 직구는 그 나라에서 직접 쿠팡이 매입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내죠. 음. 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카테고리로 들어가셔가지고 잘 팔리는 제품들부터 쭉 네이버에다가 다 똑같이 검색을 해보세요. 이 제품들은 일단은 식약처에 문제가 안 되는 제품들이 여기에 올라오거든요. 11번가는 쿠팡이 올라와 있는 제품들 네. 1 1번가의그 어, 아마존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다라고 아. 하는 경우에는 금지 성분들이 어느 정도 걸러내지고 쿠팡 직구 역시도 쿠팡에서 사가지고 한국에다가 보내는 거니까 금지 성분이라든 이런 거다 걸려져 있는 제품들이 등록이 되겠죠. 아. 네, 그렇게 한번 필터링 거쳐져 있는 그리고 뭐 아이허브도 아이허브에는 다 그냥 다 올라와 있거든요. 구매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매자가 이 플랫폼, 해외 플랫폼이잖아요. 네. 이 해외 플랫폼에서 직접 내가 구매를 하면 문제는 없어요. 금지 성분이 들어가져 있든 없든. 음. 근데 어 우리가 이 해외 사이트에서 국내 사이트에다 갖다 놓고 국내 고객에게 팔면 은문제인데요 구매 대행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죠. 네. 직접 샀을 때는 문제가 네네. 되지 않는데. 네.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안전한 거는 여기죠. 어. 네. 여기는 어그 나라의 사람들이 올린 거를 이 11번가 이 회사가 <웃음> 이렇게 그냥 그 것만 중계만해 주는 거니까. 음. 그래서 여기가 좀 괜찮죠. 그래서 유명한 영양제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데에 구매대행으로 올라와 있는 상품들 위주로 보셔서 제일 싼 곳에서 사시는 게 좋죠 그래서 그거를 구매대행을 하실 때뭐샵백이랑 그리고 음 카드, 리워드, 마일리지 뭐 이런 카드들 이용하셔가지고 네좀 돌려 쓸수 있는 것들을 음.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 은 훨씬 더 좋을 수 있을 것 저, 같아요 영양제나 건기식 같은 경우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마진율이 음. 좀 작다고 했는데 맞나요? 어, 마진율이 작은 애가 있고 큰 애가 있어서 어. 걔네를 섞어서 파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헬린이거든요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이 아침에는 공복에 유산소, 그 유산균을 먹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비타민을 먹고 그리고 오메가3를 같이 먹어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마그네슘이랑 칼슘을 먹어라 라고 할때 그걸 이렇게 끼니마다 챙겨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은 걔네들을 어 헬레니세트 세트로 그걸.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고마진이네 하나, 그리 고객님 많이 찾는 거 하나 이렇게 섞어가지고 세트 구성을 해가지고 아예 팔아버리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은 훨씬 좀 마진 좀 챙길 수 있죠 음, 그런 것들을 해 주실 때 요즘에는 영양제를 비타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기보다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를 보고, 보고 나서 그 검색어를 다시 네이버나 쿠팡에서 검색해가지고 구매를 하시는 고객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 또는 그 유튜브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서 구매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우리는 거기에 나왔었던 거를 잘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상품 페이지를 쓰실 때에도 팁이 하나 있는데 어 영양제는 그러니까 해외 구매된 이 영양제 같은 경우에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물의 효능을 쓸수 없어요 어... 뭐 뼈가 튼튼해지니 뭐 이런거 있을 어 안돼요 절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품 자체랑 패키지 뒷면에 있는 그 함량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는 걸로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세트 구성을 만약 해가지고 올리신다라고 하면은 딱그 사진이랑 원물 사진이랑 원물밖에 못 넣잖아요. 그 아. 위쪽에다가 한 줄만 그냥 크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약사가 추천한 음. 세트 구성 이런 식으로 이름만 언급을 하는 거는 문제는 크게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상세페이지 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음 렇게그 즉시 벌금 땅땅. 이거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할수 없어요. 네, 그래서 건기식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 식품인 경우에는 그런 내용을 쓸수 없습니다 네, 옛날에는 좀 괜찮았었는데 옛날에는 조금은 훈방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네 벌금이 내려오니까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어 제가 일단 컨설팅 내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은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써서 등록을 할때 너무 수량 채우기에 급급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상품을 등록할 때 신경을 쓰고 세부 키워드를 좀 많이 넣어서 그 해당하는 제품으로 고객들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거를 하루에 뭐 상품 등록하는 걸 3시간 그리고 뭐 1시간은 어 고객들이, 상품을, 고객들이 상품을 잘 보러 들어오는지 음. 그리고 검색어는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 요거를 주시면서 하루에 4시간 정도 또는 상품 등록하는데 뭐 4시간을 썼다 그러면 검증하는 시간은 2시간 더 쓰셔가지고 6시간 정도는 이렇게 일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조금은 스스로 스케줄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네. 검증을 계속 해보시면서 어, 판매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판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광고나 홍보, 이런 것들을 하실 때에는 정말 고마진이고, 지금 고객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제품인 것 같다. 유튜브나 뭐 SNS나 이런 데에서 좀 많이 떠다닌다. 제가 거울을 찾았을 때그 거울을 좀 제일 먼저 좀잘팔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음 인스타그램에 좀 유명한 가구 판매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어, 올려놓은 제품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만 따라서 올렸거든요 어... 네, 그 <웃음> 제품은 어찌 보면 인스타그램에서 이미 판명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 제품들만 올려가지고 키워드만 잘 써가지고 올렸는데 그런 제품들은 좀 광고하고 해가지고 위로 올려서 판매하시면 또 좋죠 왜냐면 그분은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체계가 좀 잡힌다. 그러면 은 영양제 쪽으로 한번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영양제는 너무 뚜렷하거든요. 아, 어, 네. 네, 너무 네. 뚜렷하게 할수 있는 게 많고 영양제 사이트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은 영양제 사이트를 한 5개 정도 사이트를 어. 열어가지고 같이 다 올리는 거 똑같이 썸네일만 다 다르게 해서 똑같이 올리는 거예요. 여행 여행사 <웃음> 이트 다섯 개라는 게 응, 응. 영양제만 판매하는 사이트. 아...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칼슘 뭐뭐쩍쩍쩍쩍돼 있는 거를 그냥 어딜 가도 내 가게에서 사게. 아. 네, 그렇게 올려주는 거를 하죠. 일반적으로 구매대행을 한다는 거는 아이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기는 승부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완자동이 아니라 반자동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물량 뛰기를 하실 거는 아니시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정석적으로 가는 방법이 좀 필요한 거는 있어요. 그래서 잘 팔리는 물건을 위주로 해가지고 키워드를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올려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어, 좀 나가는 것 같네 식품의 상품 페이지는 바꿔주는 거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어 만약에 지금 트렌디하다 그러면 광고의 형태를 조금 하기 위해서 고객들한테 상품페이지 같은 거는 한국어로 다 번역 다 해주시고 그냥 광고비 좀 걸어가지고 상위 노출 좀 시켜주셔가지고 광고비를 포함시켰는 상품 가격의 객단가를 좀 만들어주시고 영양제 같은 경우는 구매대행을 할때 많이 쓰는 그 소싱 사이트가 따로 있습니까? 어 아까 말씀드렸던 iHerb 아마존 그리고 그외에 사이트들은 제가 따로 조금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사이트들을 좀 써가지고 음, 판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영양제 쪽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도 너무 많은 판매자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융통성 있게 좀잘 하셔야 되고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어, 저희 사이트에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싶으시다면 일단은 말씀드렸던 이 방법부터 네. 한번 연습해보시고 네. 영양제는 아무래도 그 교육도 들으셔야 되고 네, 몇 가지 더 준비하셔야 되는 게 있으니까 어, 이런 걸로도 충분히 잘팔수 있거든요 거울 판매하셨던 그런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중국어도 좀 잘하시는 능력도 있으시고 하니까 그런 거 가지고 먼저 한번 쭉 해보시다가 네. 영양제는 좀부수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 네. 네, 좋으실 것 같아요 어. 네, 그래서 다음에 뵀을 때는 음, 저는 요거를 조금 네그 상품 등록하시고 검증하시고 어느 정도는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나한테 유입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조금 분석해보시고 어? 네. 네 그렇게 상품들을 조금 찾으셔서 어, 판매해보시다가 다시 오셔가지고 저한테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중간에 카톡이나 메일이나 이런 걸로 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키워드 이렇게 잘 찾는지 잘 모르겠다 키워드 어떻게 잘찾냐 이런 것도 또 궁금하시면 또 물어봐 주시면 네, 제가 답변 또해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키워드 찾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뇌피셜 정말 많이 하셔야 되고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어, 네. 그래서 그뭐 블랙키위도 보시면 좋고 그리고 음, 블랙 키위요? 네, 블랙 키위. 그리고 저는 물건 진짜 잘 팔고 싶을 때는 블로그를 되게 많이 읽어봐요. 뭐, 블로그요? 네, 예를 들어서 오. 저희가 펜스를 아까 봤잖아요. 네. 그럼이 펜스를 사는 사람들이 왜 살까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생활 보호를 하기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건가 아닌가? 그러면 블로그들을 여러 개 읽어보면은 펜스를 설치한 사람들이 왜 이거를 설치를 하는지. 거기에 또 댓글이 날려져 있으면은 아 진짜 이게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카페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그걸 보면은 키워드가 나와요. 음, 뭐 옥상에 뭐그 등나무에 뭐 아니면은 장미 넝쿨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나와서 그걸 보고 고객들이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키워드들을 찾아낼 수 있으려면은 키워드 공부, 상품 공부를 되게 많이 하셔야 되죠. 내런 네, 피셜은 나의 경험치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선 일반 고객들의 키워드들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죠? 어, 너무 좋은 정보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감히 다 품을 수 있을지 감히 다 품을 아... 수 있으실 거고 네 영상에 다 녹화가 다 되어 있으니까 또 네. 다시 보시면서 그때 이런 얘기 했었구나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내가 좀 잘하고 있는지 일단은 업무 스케줄링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닦든만 하지 마시고 네. 올리는데 검증하라 그리고 뭐 네이버 키워드 광고 같은 거 하셔도 되는 쇼핑 광고 같은 거 하셔도 되는데 광고 하실 때는 마진이 진짜 잘남 는지 음. 그리고 광고된 단가도 좀 괜찮은지 그리고 클릭률이 1% 이상인지 요걸 보고 하셔라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배송 안내 페이지도 튼튼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의 상품을 잘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라는 얘기를 써주셔서 해외에서 직접 여러분들께 고객님께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공장 화살표 고객님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여주시면서 어... 하시는 게 구매대행이기 때문에 느립니다. 이렇게 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네. 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 저희 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뭔가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공유를 해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잔소리만 좀 많이 한것 같은 <웃음> 느낌이 듭니다. 다음에는 우리 조 대표님의 성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비포 애프터로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이지만 네. 네. 한두달 정도 있으면은 매출이 적어도 한 300에서 500까지는 올라올 거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보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 <웃음> 들으시면서 메모 꼭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써먹으실 수 있는 것들 같이 사용하셔서 매출 많이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고 컨설팅 어땠는지 기억해 어, 네. 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무료 컨설팅이라고 해서 음. 어, 아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온게 사실인데요. 네, 역시 우리 다나 선생님께서 설명을 너무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잘 해주신 덕분에 앞으로 지금 현재 매출은 100만 원언저리지만뭐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천만 원, 몇 천만 원이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 대표님 응원 마음속으로도 계속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도 네 해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이팅!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